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인간에게 미치는 음?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가 풍이라고 하면 된다. 에이? 좋지 않은 것이 풍이다. 그러면 좋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해? 풍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보자. 통풍하면 어떻게? 빼에 바람이 들어 그렇지? 그럼 풍자가 어디에 서노? 주로 동풍도 서고, 중풍도 서고, 풍이 들었다 하면 전부 다이 고장난 거야. 그러면 인간에게 풍이 왔다 하면 어떻게 오겠노? 운명적으로 오는 풍.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크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천풍, 지풍, 인풍이라는 이큰세 가지 속에서 하나는 운명적으로 오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인연에 따라서 오는 것이 있는데, 있는데, 이제, 이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변하는 것을 우리는 풀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타고 오는 것들은 종류가 다르다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수의 법칙에 따라서, 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3, 4, 5라는 것이다. 3, 4, 5라는 것은 3이면 뭘까? 세 가지. 그죠 4는 뭘까? 네 가지. 5는 다섯 가지. 다 그러면 죠그 우리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응? 3이라는 숫자가 주어지는 어미, 4가 주어지는 어미, 5가 주어지는 어미가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타고난 운명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방위가 있어요. 운명적으로 따라오는 방위. 그런데 이것이 동서남북이 아니다이 말이에요. 인간에 무슨 동서남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처음에 기임방위라고 하는 거야. 기인이 오는 쪽이라는 거다. 기인이 그러면 동쪽에서만 오고 서쪽에서만 오고 그럴 거야. 그렇지? 오는 거예요. 내는 이 때에 맞춰서 이런 쪽으로 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음에는 우리는 액기 방이라는 것이 다 액기라는 것은 뭘까?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이 귀신의 작용이 오는 거야. 귀신의 작용. 그 다음에 우리는 다섯 번, 오는 애군 방이라는 것이야. 애군 방. 그러면 이것이 오는데 자 이것이 꼭정해진는 것이 아니라 또 해가 바뀌면 해가 바뀌면 이것이 해에 따라서 오는 것이 있어요 운명적으로 정해진 방위가 있는가 하면 해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나중에 신수를 푸는 근본이에요 우리 가한해 운석해갖고, 이들 뭐, 저, 뭐기 쪼가리가 들어오겠네, 서류가 들어오겠네, 뭐, 이게 아니고, 자, 올게 들어오게 되는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거,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 이것을 우리는 풀어놓는 거야, 자, 그래서 이삼이라는 의미는, 연도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는 삼의 경위에 있는 기인이라는 거야, 기인. 4는, 우리는 액기가, 이거는 방이지만 은 이거는 액기고 이거는 우리는 애군이라는 거다. 자, 올해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게 되면 액기가 들어오는 방이다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 액기의 힘에 의해서 내가 좀 어려운 일, 내 신체적인 변화, 신체적인 장애 이런 것들이 우리 겪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푸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풀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동수남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 동수남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방위이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는 3방향이라는 거겠지. 4라는 것은 4방향이라는 것이고, 5라는 것은 5방향이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올 것인가를 우리는 푸는 거야. 어느 쪽에서 올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이 동, 동쪽에서 온 서쪽에서 온게 아니고 기인이 오는 방향과 액기가 오는 방향이 다른냐 틀린냐 이런 것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액기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냐 액기의 기운이 약하냐 기인이 정말로 내 오가지고 기인 행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애군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인가 이것을 푸는 거야. 동서남북이 아니라 인생에 무슨 동서남북이 있겠노. 그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좀잘 그려야 되겠죠 3을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 삼각형. 삼각형을 딱 그려보는 거야. 이? 4를 그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릴까? 사각형. 어, 사각형이 아니고 여십자 음. 5를 그리려고 하면 우리는 뭐 그릴까? 오각형이란다 또. 별표, 별표, 응, 이것이 응? 우리의 방위의 정체다. 방위의 정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인 방이 있느냐, 기인이 오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 한 풀어 볼고 풀어봐요. 자 그러면 우리 저 용감한 사람이 이제 했다 그제 자 그러면 나의 운명수를 가지고 3으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그럼 자 이것이 우리는 운명적이다잉자 운명적이니까 우리는 3이를 했다 그제 그러면 3이 이것이 우리는 기인방이다 라했 기인방 이쪽이 기인방이다 이 동쪽이 아니라 이쪽이 기인방이다잉 어? 그 세가지잖아. 3으로나눴서니까 세가지겠지? 세방향이라 응. 했잖아. 그치? 그럼 뭐 사로 나눠으면 나는 어디가겠노? 1, 0, 아. 4아씨 4, 4, 4, 4, 4, 4, 4, 요것이 우리는 액기방이다. 이것이 액기방이다. 액기방 5로 나누면 우리는 어떻게? 5지 그러면 여기가? 나는 타고난 운명적으로 이런 긴방과 액기방과 애군방이 한쪽 옆으로 실려져 있다는 거다. 그제? 잘 극복을 하게 되면 쉽게 극복이 될 것이고 잘 안되면 이것이 겹쳐서 나연되는 어떻게 해? 강한 힘을 우리는 줄수 있어갖고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거예요 이것이 골고루 분포되어있을 때는 힘이 약하겠지 그런데 화목에 붙이게 되게 되면 이것이 강한 기운을 갖게 되는거야 무슨 얘기지 자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는 그거다. 그러나 이 중에서 우리는 기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방은 내가 이런 액기라든지 애군이라든지 옳은 것을 이걸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우리는 기방이다막 헷갈린다. 그제? 자 지금부터는 그동안에 행거는 우리가 지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조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올해 2016년에는 자 2016을 우리가 이렇 계산하면 우리는 몇번이 됐는데 1번이 됐지 죠 네. 맞나? 네. 2016년 1번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자 이기가 우리는 기임 액기 애군이 있고 내 타고난 운명은 어떻게? 타고난 운명은 저거 보자. 아까 지게 기는2 액기는 4 이거는 5다. 그지? 그러면 2016년은 우리는 1이잖아. 그지? 자 1이면 일로 나눠, 3으로 나눠도 1, 4로 나눠도 1, 5로 나눠도 1이다. 전부 다 1이 되 그러면 올해 올해 우리는 어떻게? 올해 우리는 풍액이다. 이것을 품어, 풍액. 올해 들어오는 풍액이 어떤 것이냐? 이 풍운 주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중에 또 풀게 되는데 이 풍액이라는 것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게는 풍운도 있고 풍액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 합치면 어떻게? 3이 되겠지. 이거 합치면 어떻게? 1이 되겠지. 5가 아니고, 4는 없앨 뿐이니까 없지. 이것도 우리는 1이다. 그치? 밑에 우리 4로 계사해내니까4 필요 없잖아. 오래됐으니까 4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 올해 우리는 보자. 올해 나는 기인은 여기 온다. 그치? 그러면 기인방이 기인이 안 오니까 큰 기인은 오지 않는다는 거다. 그치? 그냥 기인은 오는 것은 기인이 오는 방향이 있고 그렇게 큰 기인보다는 기인방이 길이 덮쳐졌을 때는 이것이 큰힘 진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기인방에서 벗어난 곳에 기인이 와있기 때문에 기인의 힘이 그렇게 강하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다. 맞는니 알겠지? 음.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일일이니까 이쪽에다, 그죠 여기 올해는 애기와 애군이 동시에 온다, 이게 이쪽에. 그래서 이것이 북쪽에서 온다, 이기 아이고. 애군과 애군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는 날이다. 그런데 이긴방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이 겹치고 있으면 올해는 어떻게? 이것과 이것을 조심해라는 것을 내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야. 조심해라는 것이다. 액기와 애군을 조심해라. 올해? 올해. 없잖아, 응? 애운이 같이 안잖아 액기와 애군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다. 내가 운이 좋을 때는 그것이 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은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인방에 이렇게 액군에 애군이 오면 애군과 액기가 힘을 작용하지 못한다는 거 기인방에 액기와 애군이 들어보게 되면 게되 액기와 애군은 아무런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기인이 다 막아갖고 네, 어, 처음부터 이렇게, 어. 그렇게, 지구는, 네. 어떻게, 요렇게 돌고, 네. 나머지는 처음부터 요렇게 도는 거야. 어, 기인은 그러니까 어, 아. 여기서 돌고, 아, 들고 아. 어, 어, 해줘야 그거는 해줘야 알아서 해서 기인은 이렇게. <웃음> 아, <웃음> 아까 지금 <저기> 순번이 정해져고내냥 <웃음> 해놨잖아. 응, 어, 요기시, 네. 네. 아. 네. 우리는, 기인은 1, 2, 3, 이렇게 되는, <웃음> 되는 것이고, <웃음> 나머지는 1, 2, 3, 4,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기는, 우리가 자연의 현상에, 그래서 그러면, 지구가 요렇게 도니까, 어떻게, 나머지는 요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3이라는 숫자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도는 거야. 3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 예를 들어갖고, 애기 애군이 이쪽 집에 들어와보 기인방으로 들어와보면, 뭐, 어떻게. 올해는 이렇지만, 은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을 확률이 더 높지? 그치? 환경 없으니까, 삶이니까, 그치? 그렇게 자우지가, 액기와 애군이 기인방에 들어오면, 액기도 작용을 못하고 애군도 작용을 못하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애군과 액기가 기인 속에 들어오게 되면 기인이 이것을 딱 통제를 해갖고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해는 순탄하다는 거다. 순탄. 순탄. 그 해는 이런 액기와 애군으로부터 아주 순탄해진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풍이 어떻게? 해? 지풍이 오더라도 그렇게 심하지 않게 지나간다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 겹치지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애군과 애군이 기인하고 완전히 떨어져 갖고 독립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애기와 애군이 나를 몰아붙일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한 해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려가고 운전할 때도 천천히 조심하고 이것이 하는 거다 내 것도 한번 풀어봐 일단 이거 갖고 이제 한번 보자 자 그러면 내, 내, 내가 얼마 했나 7번? 5번. 아 9번 자 그러면 우리는 자 9니까 우리는 3으로 나누면 어떨까? 애군이 여기지? 그제 기인이? 여기 기인방? 그쵸 3으로 나눴으니까 3. 그러면 그으로 나누면 1이지. 응. 자 여기가 우리는 액기방 그제 그러면 5로 나눴으면 4다 그제 여기가 우리는 애군방이다 그제자 내가 타고난 것은 이런 것인데 내가 이제 지금 올게 가면 어떻게? 아까 저기 있지? 올게 1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기인방이 어떻게? 기인방이 3에서 1이면 여기가 우리는 기인방이다. 그지? 기인이 오는거지 올게는. 그지? 맞나? 보자자 여기서 3 4아3 1 4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1, 1, 1 하면 1에 2에 5다. 그치? 1, 2, 5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인방이고 2번이 여기가 우리가 액기방이 된다. 그치? 5가 우리는 애군방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 여기 우리는 원래 긴방인데 그치? 긴방인데 우리는 액기가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를 할수 있다. 완전히 커버는 못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자, 여기에 긴방은뭐긴방 기인이 그대로 돼 있는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나는 이 애군방이 어떻게 되면 오게는 내가 애군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거다 이. 액기보다는, 애기는 어떻게 긴 방에서 많이 막아준다는 거다. 그렇게 뭐큰 일이 벌어지더라도 요만큼 갖고 막고, 큰 일이 벌어지더 잔잔한 것 갖고 막아가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거다 이. 그러나, 여기서 애군방은,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다는 거다 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사를 갈 때는 어떻게 이사를 올게 이사를 갈까 이렇게 마음을었 때는 우리는 어떻게 애기가 없을 때 그죠 애기가 애군이 그렇게 작용 안할 때 가는 해가 제일 좋은 거야 이? 동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이고 애기가 없을 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이사를 하는 해고 그래서 뭔가 움직일 때는 이런 것이 가장 작용하지 않을 해래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좋다. 운도 좋아야 되지만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막아줄 수, 귀는 뭐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 애군만 슬기롭게 잘 넘기면 된다 하는 거다. 그런데 올게는 어떻게, 우리 미준 씨는 이것을 어찌보게 되면 이렇게 핫자는 일을 갖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잔잔한 거는 빼버려도 돼. 자 그래서 이 타고난 이것은 없애버리고 이것만 갖고 우리가 풀어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요 게게 막아줄 것이 없이 오니까 내가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막아줄게 없으니까 그치 기인방이 막아주든지 기인이 막아주든지 막아주면 내가 훨씬 수월한데 막아주지를 못하니까 힘들다. 알겠지? 막아주지 못하니까 힘들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데는 액기방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데는 애군이 나를 괴롭히고 있, 있겠지만은 이것이 아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다무마돼 갖고 줄줄 흩어져 있든지 아니면 기인이다 막아주든지 이럴 때는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이만한 일이 벌어질 것도 요만큼 막아준다는 거다 그렇지만 은 이것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확 힘을 발휘할 때는 나는 조심을 해야 된다 요즘 사람같이 운전할 때도 좀 조심하고 누구 말잖아 가다가 뭐 백미를 한 개만 부딪히면 될걸 갖다가 옆에 막 헤딩해 보고 이럴 보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좀다 온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조심하게 되면 요만큼 맞고, 못방으면 이만큼 크게 우리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는 방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큰 바람이 올까? 작은 바람이 올까? 이런 것도 있겠지. 강하게 몰아칠까? 강하지 않게 몰아칠까? 이런 것도 나온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렇지만은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오늘은 못 하겠지만은 너무 힘들어갖고, 이거 하게 되게 너무 복잡해갖고 다음 거를 뭘 하니까 팔 이런 거 나중에 하자고요. 이게 보게 되면 어느 쪽에서 올해는 어떤 큰 바람이 올까 아니면 이 부드러운 바람이 불까 이런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더라도 잔잔한 솔바람이 오면 어떻게 이애군또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긴방이 뭔지 애기 방이 뭔지, 애긴 방이 애군 방이 뭔지를 우리는 이 어떤 것이 올 것인가 이걸 찾는 거야. 어느 방향에 서다는 게 아니라 올해는 나는 어떤 애군이 강하게 작용할까? 막가. 애기가 작용할까? 막가. 이것을 우리는 하는 거겠지. 이것을 우리를 풀어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 4 5다. 나중 이것이 나중에 1년 실수할 때 여러분들이 몸을 다치고 해야고 할때 아주 결정적으로 풀어 가는 원리예요, 이게. 나중에 똑이 1년 실수할 때 이것을 우리는 풀게 되는 거예요 똑이 1년 실수 똑똑이 1년 실수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풍수가 해군과 액기가 몰아칠 때는 언제가 될 것이고 어느 시기에 몰아칠 것이고 어떻게 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푸는 것이 우리는 풍수되는 거죠 바람이 우리가 뭐 때문에 인간이 바람이 뭐오든지 말든지 그지? 물이 흐르든지 말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 다이 말이야. 제가 바람 물이기시 아니 다이 말이야. 원래 풍수는 어떻게? 사람이 살 때는 어떻게? 물과 바람이 잘 흐르는 장소에 가라는 것이지. 그것이 집에 짝대 있고 갖고 이론으로 푸는 거는 뒤에 온 사람들이 할일 없는 사람들이 한 거야. 액기방에 액방 에큐방 내가 원래가 그, 액기가 있는데, 바람이 응. 액기방에 불면, 그래서 나쁜 거요 그렇지. 액기방이 액기방에 겹쳐오게 되면, 이거는 결정적으로 안 좋은 거지. 힘이 이만큼 출축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기인방에 기인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 기인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고, 액기방에 애군 액기가 찾아오게 되면, 액기가 굉장히 힘이 강해지는 것이고, 애군방에 애군이 찾아오게 되면 굉장히 거다잉.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애기방에 우리는 기인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이거는 방이니까 기인이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기인 방에 애기에 기인이 들어가었으니까 기인이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오기는 어떻게? 좋은 일보다, 존은 일은 별로 많이 없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애기방 기이 들어갔었으니까 좋은 일이 별로 없다. 그럼 올게 잘넘겨야 되겠지. 충분만 <웃음> 되고. <안 돼>, 뭐. <웃음> 자 그런데 많이 애기가 어? 이것도 이건 는 좋잖아. 애기가 기인방 옆에 붙어 갖고 힘을 발휘 못하니까 애기는 그래서 어? 많이 무만는 거야. 그래 큰 일을 요만큼 맞고 이, 이 잘못된 일도 요만큼 맞고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이. 그런데 내년에 내년이라든 지 이런데 가게 되면 이 기인이 어떻게 기인방에 팍엎붙다고 하면 그죠? 기인이 기인방에 오프게 되면, 이제는 기인의 힘이지. 정말로 기인이 찾아오는 애다. 기인이 기인방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적인 기인이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기인을 갖다 흘려보내보면 어떻게 되겠노? 헛방이고. 어, 기인이 기인방에 올 때는, 결정적으로 기인을 찾아야 되고. 액기가, 애비 그 액기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노?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귀신인데 조심해야 되고 이. 그럴 땐 액기가 액기방에 들어올 때는 이사 같은 거 하면 안돼집 팔고 이런 거 이. 공장 짓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누구만 쓸데없이뭐이장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액기방에 액굴이 오실 때 이때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이면 잘못하다 다친다는 거다 이. 그리고 애군방에 애군이 올 때는 어떻게 누구말때는 백만원을떼기면 될걸 갖다가 잘못해갖고 천만원 떼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애군방이야 그런데 애기 애군이 기인방으로 딱 몰렸던지 그것이 우리가 기인하고 같이 와 부면 기인은 이것을 없애뿐다이 말이야 기인방에 애기가애군이 들어 보면 이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기인방에 오는 건... 어, 어 좋은 행 좋아가지고. 좋다 어 기인이 오면 네. 기인이 역할을 못 한다, 이 말이야. 네. 기인방은 정해져 있지만, 기인이 이조차 아무리 힘을 발휘하면, 그때는 기인이 별로 없는, 그 애는 기인이 별로 없는 거야. 좋은 일이 별로 없다는 소리다. 음. 기인이 오면 없으실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다 보면, 어떤 데는 어떻게 해? 좋은 사람만쫙 나타나갖고, 이 주지만, 어떤 데는 이게 막하드하도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 있지. 이럴 때는 기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보겠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 그 다른 거는 이제 막아야 되고. 애기오구는 막아야 되고. 이럴 때 어떻게 기인이 이런데 애기방에 술렁 어 갖고 나뭐 기인이 역할을 못 하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기인방은 따로 있고, 그치? 기인도 따로 있고. 그러면 조언이가 나쁜 일이 어떻게? 동시에 온다는 거겠지, 그치? 그럼 나는 올게는 어떻게 해?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그런데 나쁜 거는 갖다 버리고 좋은 것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아니? 좋은 것만 갖다 버려야 돼 그러면 올해 올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겠지 그지 사람 딱 풀어보게 되면 아 기인이 오가, 기인이 올해 기인 오가 기인 힘이 강하다 하면 올게 무조건 기인을 찾는 거야 찾도록 상담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어떻게 기인이 어떻게 액기방에 들어가보고 기인이 없는데 기인 찾으라 하면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인이 기인방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인의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다. 아니? 이럴 때는 어떻게 정말로 나를 도와주는 기인이 온다는 거다. 이럴 때는 온다는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올해는 어떻게 좋은 일은 별로 없다. 그제 좋은 일 별로 없을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 별로 없다. 이 기인이 없으니까. 기인이 어떻게 파묻칩부고 없으니까. 이때 올게는 좀 힘들 때다. 사람을 만날 때는 굉장히 힘들 때다. 그 이유는 지금 어떻게? 이런 기인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것이지. 그럼 계속 풀어봐. 다 풀어봐야 이제 올게는 알거아거야